2020 4월 포조 차종별 프로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별서비스인하는 오는 6월까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2분기 마지막이긴 한데 재고량은 많지 않습니다 특히나 얼마 전 뉴스를 통해 PSA 생산공장이 바이러스 확진을 막기 위해 가동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재가동을 한다 해도 생산 후 국내까지 도착하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개별 소비세가 진행되는 6월까지 재입고 자체가 불투명하게 되어서 현재 재고량으로만 판매될 예정인데 개별 소비세 혜택을 놓치지 않기 위해선 4월에 원하는 모델과 색상을 선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푸조 차종별 4월 프로모션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푸조 3008은 가장 보편적인 크기인 SUV 차량입니다. 국내 브랜드로 보면 현대의 투싼, 기아의 스포티지 정도의 크기를 가진 차량이고요. 앞선 차량보다는 전고가 20mm 낮게, 휠 베이스는 5mm가 더 길게 제작이 되어서 승하차가 수월하며 앞뒤 롤링 현상도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처음 SUV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린 차량이 되겠습니다. 1.5 디젤 엔진에는 알리로아 GT라인 옵션 트림이 있으며 복합연비는 리터당 14km입니다. 2.0 디젤 엔진에는 GT옵션 트림이 있고 복합연비는 리터당 12.9km입니다. GT라인 기준으로 차량 가격은 4430만원이며 개별 소비세 인하 금액은 132만원 4월 구매 혜택은 515만 7 6 0 0원 적용을 받으시면 최종 차량가 3,782만 2,400원이 되겠습니다. 푸조 5008은 7인승 SUV입니다. 아, 푸조 3008에 비해 전장으로만 200mm 길어졌지만 트림별 편의사양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5008만의 추가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2,3열 시트의 차이점과 2열의 블라인드, 공조조절장치, 트레이, 그리고 언더플로우 스토리지가 있으며 3008과는 다르게 기본형부터 핸즈프리 테일게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본형인 알리르 구매율이 높은 5008이 되겠습니다. 1.5 터보 디젤 엔진에는 옵션 트림이 알리르와 GT 라인 두가지로 되어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14km, 2.0 디젤 엔진에는 GT 옵션 트림이 있습니다. 복합 연비는 12.9km가 되겠습니다. gt 라인 기준으로 차량 가격은 4,790만 원이며 개별 소비세 인하 금액은 143만 원. 4월 구매 혜택은 464만 7천 원 적용을 받으시면 최종 차량가 4,18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푸조 508은 패스트백 디자인으로서 완벽한 비율을 가진 푸조의 플래그십 스포츠 세단 차량이 되겠습니다. 외형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주행 밸런스를 가졌으며 다양한 주행 편의 및 안전 사양이 적용이 되어서 주행 간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스포츠 세단 차량이 되겠습니다. 1.5 디젤 엔진에는 알리르 옵션 트림만 있고요. 연비는 리터당 14.6km가 되겠습니다. 2.0 디젤 엔진에는 알리루아 GT라인, GT 세가지 옵션 트림이 준비가 되어 있고 연비는 리터당 13km가 되겠습니다. GT라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차량가격은 4,990만원이며 개별소비세 인하금액은 143만원, 4월 구매 혜택은 4,362,300원 만 적용받으시면 최종 차량가 4,410,770원이 되겠습니다. 푸조 508SW는 앞서 말씀드린 508 베이스에 적재 공간만 확장시킨 모델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외관 중에서 가장 손꼽히는 디자인으로 찬사를 받고 있으며 적재 공간과 스타일을 동시에 갖고자 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린 차량이 되겠습니다. 국내에는 2.0 디젤 엔진만 들어오며 옵션 트림은 GT라인 하나이며 복합연비는 리터당 13.3km입니다. 차량가격은 5,190만원, 개별소비세 인하금액은 143만원이며 4월 혜택은 454만 4 5 4만2천0백원 적용받으면 최종차량가 4 5 9 2만7천0백원이 되겠습니다. 혜택은 언제나 변동폭이 존재하지만 큰 변동성이 아니니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차량의 활용도에 집중하시는게 좋습니다. 혜택에 집중해서 차량을 구매 후 추가적인 활동을 찾으시면 그 활동은 오래 유지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서 지금 나의 생활에 대한 부분과 가족 혹은 동승자에 대한 라이프를 한번 관찰하시면 구매하기에 적절한 차량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차량을 결정하신 후내 생활에 빠르게 접목시켜서 활용을 하시면 구매를 상당히 잘 하신 거며 차량을 사용함에 있어 기쁨 또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